아유예 예? 어, 아유에요 바보님 아유세요 오늘은 아유 아니고요? 그러면은 뭐죠? 뭐게요? 기본국이잖아 당신 바보님 <웃음> 일로 와보세요 바보님 바보님 이거 사람 너무 많아 일로 예? 이쪽 이쪽 이쪽 왜요? 어? 당신 서버 미션? 당신 서버 미션? 이군이 왜요? 당신 서브 미션? 당신 네? 당신 예? 서브 미션을 해줄게요 여로 예? 와보세요 이거 이거 본 사람이 많아 지금 당신 당신 이거 보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어? 어? 자다 했습니다 저거는 누가 깨닫기 때문에 당신 네? 나를 도와줘 오케이 당신은 오리구나 그렇습니다 에이 장인님, 살고 싶어요? 네애 국가의 일절 재창 시작 <웃음> 어? 나이스 <웃음> 손님 네? 예? 미코 바보예요? 손님 스못 죽이겠지? 음.. 나를 도와줘 오케이. 나에게 용기를 줘! 오케이, 힘내! 힘내! 두개, 힘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죠? 용기가 너무 충만해서 <웃음> 져가지고 없어. 아니 바보님이 나에게 용기를 줘 이러더니 트레이님을 <웃음> <드라이> 썰었어요. <웃음> 어? 뭐야? 저 이거 좀 수상해서 썰었습니다. 사, 저 사람 누구야? 수상해서 썰었어요. 네님 뭔데요? 이거 강인님이랑 어. 최도세님 같이 사보 미션 쪽에 있었길래 수상해서 썰었습니다. 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 썰었어. 강인님이랑 최도세님 같이 싸보비션 쪽에서 있어가지고 최도세님 썰었어. 여기 여기 썰었어 예. 오! 이었어! 시어 디었어 어, 어! 없어졌다! 이거 누가 먹었다! 어, 어, 이거 팔꿀 있다 팔꿀 이, 대머리 이거 우리 우리 중엔 없는데 이거 이건 이쪽 건이 가면 발견할 수 있어 이거 한국 쪽 가면 발견할 수 있어 님님 님 대머리술이죠? 대머리술이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피안아요 강인님 보신 분? 강인님 어, 강인님 어, 저요 저요 저요 저요 강, 이쪽 강인님한테 좀데려 가주세요 자결하겠습니다 암캐님 너무 무서워요 어디 갔지? 그리고 두루미님 대머리 수리 같아요 여기 여기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니, 어, 뭐야 어, 어, 어 아. 뭐야 잘못 썰었다 보안관이 또치치 아, 아니 아 이쿤님 이쿤어 아니 강인님 쏘었어 아니, 아니, 썰었... 아니 판정씨 왜 이래 아니 제가 이 판정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 현수님 죄송합니다 이쿤 군... 이 부님 한... 저기서 수... 창고로 따라 와 싸움 구경 가자 너 아, 그 싸움 잘해 창고로 따라와 <웃음> 창고로 따라와 못 싸우면 싸움 못싸어 쇼신들 쇼 어째 서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게 이님의 위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일단 따라와 보시죠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반갑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보딩 님 제가 볼까요? 아, 오 어, 뭐야? 어, 시체가 창고에 있었거든요 어, 방금 방금 누구죠? 은행 들어간 사람. 제가 은행 들어갔어요. 암캐님이 죽였다, 채도새님. 맞죠? <웃음> 미션하러 들어간 거지. 왜 제가 죽였다고 해요? 이쪽에서 암캐어이님이 내려오셨어요. 아, 전못 아, 봤어요.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죽었고 암캐님이 네. 거기 있었다. 저 아니에요. <웃음> 네, 근데 푸닝님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창고에 그냥 있던데요, 시체가? 문 열리자마자. 아, 아. 푸닝이님은 창고에 있는데 이건 누가 잡은 거죠, 그러면? 왜요? <웃음> 아, 이코님이코님 네, 왜요? 왜요? 직업복. 아, 저... 무서워요. 누가 가셨어요? 드 아! 미 아! 같이 가는 거 봤는데 님거 아! 역시. 아! 미님 후반에 <웃음> 아! 으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